우리 여사님이 안 배운 농탈령이무엇 있을까? 응, 여사님 골라봐 여사님 안 고르시면 우리 저기 저 풍월님이 골라야 돼 여사님한테 저기를 런, 런, 배턴을 넘겼는데 음, 저기 안 하면은 저기가 저 풍월이 골라봐 겁나많아요겁나많아요을 음, 많아, 겁나 34억을 30, 지금 갖고 있어요 40억. 성탄한1 하면 한 많이 한다고 그래. 음 사는 나를 보고 그것도 안배웠자 얼른 골라봐봐 붕을 빗소리도 니모소리 이것도 안 배웠어요. 아, 이건 안 배웠어요. 비... 확실히. 그래요? 그럼 배워줄게. 빗소리 이거 어려운 곡인데. 아 <웃음> 그래요? 어려운데 우리가 배워봅시다. 어려운 곡을 배워봅시 <웃음> 자기는 아는가? 몰라요. 몰라? 전혀. 그러, 그러면, 그러면, 그럼 이것을 아는 배웁 것은 그래. 우리 여사님 밖에는 없구나. 그럼얼른러웁시다우그여사님러 그래. 알아. 러 빗소리도 그러 소리 러 네. 음, 시작. 소리도 열, 하나, 열두 방에서 소리리소리 <소울이, 소울이>.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웃음> 아침에 까치가 우러대니, 행여 언니님 오시려나, 행여 언니님 오시려나, 오시려나, 오시려나. 오시려나 사랑요 아유 진짜 고고 기다가 그리것만 고은님은 오지 오지않고 고은님은 오지않고 고은님은 고은님은 고은님은 고은님은 고님은 오지 않고. 오지 않고 백에 머리만 적시네 그치. 바람 소리리도 님의 소리, 헤이. 바람 소리도 님의 소리,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아침에 같이 가오러니혜님이 오시려나 혜연님이 오시려나 참경 이 묘한 오시려나 m u l t i 로을으 이네 데 hey, yeah, oh. ừ ừ ừ ừ ừ ừ ừ ừ ừ ừ 어리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으리로에 고운 마어어어어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어어음으로 않고 백에 오지 않고 백 머리만 적시네. 아하. Uh, uh, u h uh. 배워야돼요 네. 간다 간다니 시작! 간다 간다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다 Tá? 어라. 번째 박에서 해야 돼 그게 어+ 어+ 어+ 어+ 오호호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다 했어요.